일초에 두 개는 일초에 두 개는 일초에 두 개는 해야 돼 일초에 두 개는 해야 돼. 사실 삼복도로 부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매일 출퇴근하는 길일 수도 있고 내집 앞에 도로일 수도 있어요 부산의 산복도로가 특별한 이유는 이 전쟁 때 6.25 때 유일하게 이 부산 지역만이 이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피난민들이 막 몰려서 오다 오다 오다 막 살고 살고 살다 보니까 집 지을 데가 없으니까 판자촌이 산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이 산복도로 이 산을 넘는 도로 양옆으로 주택가들이 꽉 찼어요 지금은 주택 옛날에는 판자촌이었겠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어 트럭과 승합차 두 대도 간신히 지나가는 공간을 부산은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어이구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아찔하죠? 이게 뭐 강원도에 뭐 한계령이나 미시령 터널 안 넘고 옛날 길로 갔을 때뭐 그런 길 아니고요 그냥 부산 사람들 일반적인 출퇴근길 하굣길 등굣길 이러니까 산복도로라는 그 명칭 자체가 부산이 독차지할 만 하겠죠 오늘 지금 찾아가고 있는 데는 삼복도로에 위치한 168계단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아까까지는 저희가 차로 이렇게 씽씽 다녔는데 여기부터는 너무 좁아가지고 직접 걸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관광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기도 했지만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양옆으로 보면 다 주택이잖아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거든요. 어? 말하면서 오다 보니까 도착했습니다. 와. 그리고 근처에는 차댈 데가 없으니까 걸어서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노약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모노레일이 건축돼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다행이에요 모노레일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진짜 압도감이 엄청 이건 뭐죠? 물 오? 진짜 물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승강장으로 갈까요 승강장으로 승강장 승, 예, 승강장으로 가죠 올라가야지 <웃음> 아니 모노레일 놔두고 왜 계단 게 탑니까 <웃음> 아 1초에 하나요 168초요 그럼 1초, 1초에 두계단이니까 84초 <웃음> 아 근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1초에 땅땅 이거 벌써 1초 안되거든요 자 168개에 대한 저는 84초만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아 저는 가뿐하죠 왜냐면 저는 그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 한참 젊은 나이고 아직까지 20대 아닙니까 근데 와근데 <웃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 계단이 <웃음> 계단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그, 규격이 다다라다 <웃음> 터진다. 아, 허벅지 터진다. <웃음> 허벅지 터진다. 지금까지 빨리 당겼으니까 시간 충분할 거야. 서, 40초. 잠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1초에 2개는, 1초에 2개는, 1초에 2개는 해야 돼. 1초에 2개는 해야 돼. 1초, 1초. 어 가벼운 거 가지고 끌까 셀카 봉이 너무 무거워 초 90초. 꼭대 살아 있네. 죽은 것 같은데요. 60초 가왔습니다 90초 걸렸습니다. 90초. 168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오시면은 이런 어묵 카페가 있습니다. 어묵 카페. 부산에 왔으면 당연히 어묵이죠. <웃음> 우아하게 썰어 먹어볼게요. 음, 음. 음. 맛있어요 168계단 올라오시면 은 제가 오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여기 들리게 될 거예요 음... 어묵은 부산이지? 어묵! 어묵!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야, 여기가 168계단 제일 꼭대기 층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아 힘들게 올라온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적인 좀 아픔도 있고 한 곳인데 밑에 아까 우물 보셨잖아요 그게 생각해 보니 또 역사적인 이 가치가 있는게 그 당시에는 요 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밑에서 이 물동이를 길러 가지고 요위까지이 계단을 타고 이계단을올라가셨다거예요참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이게 지자체와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명소로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서 참 뜻깊고 역사 깊고 이쁘기까지 한 아, 어, 어머님 여기 지역 주민이신 거예요? 네. 여기 지역 주민이세요? 네 이거 없을 때 어머님 어떻게 다니셨어요? 예. 네. 없을 때 어떻게 다니셨어요? 뭐 계단으로 된겠지 어, 그, 옛날에는 여기 만 물동이 있고도 올라갔다는데 부산 예, 예. 어, 그 사람들은 저보다 여기 됐겠지 어,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부산관광공사 유튜브에 이거 올라가도 돼요? 예. 어머님 인터뷰왔 내용? 예예 아예 감사합니다 올라가도 돼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이 너무 이뻐가지고